중에서 관찰을 할때 가장 용이한 부분은? 아, 그게요. 그렇지. 정리 잘했네. 그렇게 그래, 해주세요. 20대는 음. 29세기에는 어, 난 꼬부려요. 아, 정리 너무 잘했어. 말기는 응. 음. 음. 음. 그렇구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이렇게. 아. 이거만될것 같아. 아. 그리고, 들심채도 써야 되나? 이거 들심채는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응. 음. 생방과 인사라진다고만 얘기하면 돼. 음. 그리고 다시 하면 얘가 어떻게 되지?